욱하고 막 이러는 거를 조심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자기 분에 자기 성격에 자기가 못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자기 기분이 별로면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 여자 관계는 좀 어때요? 여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돼. 내연녀가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인드 있어. 이 사람은 있잖아. 음. 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예기입니다. 네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욱하고 막 이러는 거를 조심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자기 분에, 자기 성격에 자기가 못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사소한 거에 좀 쉽게 욕할까? 어. 거. 자기 기분이 별로면 그것도 크게 부풀어가지고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 폭력까지 행사실 어, 이 사람은 진짜 히뚜루, 받뚜루 진짜 있잖아. <웃음> 잘못 걸리면 그냥 막 엎어야 되는 사람이야. 진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 경찰서, 법원 이런 거를 진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피 끓는 청춘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뭔가 응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조심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다 보여져 여자 관계는 어 여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할 수 있다 내가 봤을 었 때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돼 문턱 밖으로 다른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도 뭐 있어야 되고 이해야될것 같은 사람이지. 바람기가 맞은 거. 응. 있는데 잡을 수 없을 건데. 그리고 사람이랑 시비 붙는 거. 뭐 술도 하면 술 이런 것도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지금도 뭐 다른 여자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 <웃음> 없는 게좀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기도 해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게 아니고 짧아 나이에 맞게 그러는 걸 아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짧아 내연녀가 있다고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인드 있어. 이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너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한다 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이야 잘못했다는 저는... 조금 이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건 있지만 오늘 잘못됐다는 라걸 인지를 못한다고 봐야겠지? 절대 혼자 살수 없는 사람 음. 이분 실제로 뭐 신앙심이 깊은 편이에요? 이 <웃음> 분은 신앙심이 깊다? 뭔가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를 위해서 있겠지만 아주 나빠 보여이 사람의 이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 우리 가로 말하면 박수관데 근데 진짜로 뭐의 신인 사람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해도 돼? 제가 수리함을 봤거든요. 네. 거기 나오는 그분 같아요. <웃음> 그런 일을 한다라는게 아니라 직업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격 그런 거어떻게나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과거는 좀 어때요? 과거?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봤을 때잘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건잘 모르겠어. 잘 살았다. 뭐가 왜곡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사도 항상 같이 지내고 고 있거든 같이 세트 세트 내가 봤을 때는 어딜 가나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게 이 사람인데 올해는 좀 이제 어때 보여요? 올해가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게좀 많이 보이거든 사고 같은 거 있지 관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뭐 고소라든지 사고수가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한 한 해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은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아는 그런 게 없어 불쌍하긴 하지 근데 이 불쌍. 하단 말도 자고 하니까는 왜 불쌍하다고 말하라고 뭐라고 하는데 내 입장이 됐었을 때는 이렇게 된 것도 불쌍한 거야 자기 스스로 멈춰내는데 멈추는 것도 누가 알려줘야 니까 누군지 말씀. 나도 궁금해. 저번에 서정 갔잖아요. 남편 서세이 너무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은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사업이 잘될수 있을지. 사업하는 것도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내 손과 발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절대 돈이 안 되는 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야. 실속에 있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에는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할 사람이지. 동안 힘이 많았는데 음. 참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쪼가릴 수도 있는데 아유 이, 이분과 그분의 사주라면 와우 이거는 정말 십 살이 뭔가 끊어낼 수가 없었겠다 아유, 보통 사람들끼리, 아닌들이 사람들끼리 만났어, 이거. 서세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그렇게 뿌다 줬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런 명목 때문에 좀 싸운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목사가 됐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사람들을 끌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권력주의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이것 또한,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 너 나한테 대우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면 가능해. <웃음> 이사주면 정말 가능한 사람이야. 현재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뭘 뭐, 서로 어떻게 해? 이제 이름만 나와도 아주 그냥 치가 떨리던지 있잖아. 분풀이가 아직도 있는 거지. 본인의 원래 성격이아니면이 서정실 만나면서 생긴 흥력성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한 가지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내가 봤었을 때는 손벽도 마주쳐야 싸움이 나는 거야. 음. 절대로 가까이 일건 없는 것 같아. 부부 싸움은. 둘다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분노 조절 못하는 거 분명하게 있고요. 그냥 둘다만맞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수 있어.